원본은 이랬습니다. 그리고 어, 별난 카페는 1, 26, 27, 44를 뽑았어요. 어, 그리고 여기 나머지 수들도 살펴보시고 이번이 차 대박나세요, 대박나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, 이 뽑은 네 수에서는 어, 27하고 어, 44가 나왔죠. 27하고 44가 나왔습니다. 어, 그런데 어, 원본에서는 어, 24도 나왔죠 24, 27, 음,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가 나왔네요 어, 이 별랑카페가 뽑는 회귀분석 자료는 어, 그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죠 지금까지 이제 쭉 어, 지켜들 보셨기 때문에 어, 그 회귀분석 자료는 신뢰를 하실 거예요